아, 안녕하세요, 달봉입니다. 경연 피시공 무럭 광어 생명체 탐사차 왔습니다. 와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. 상이 부족한 말씀이에요. 예예, 예. 아, 이거 예, 제 같은데? 건가? 한 2m는 있어야 될거 같은데. <웃음> 자 어초 2m짜리라고 하시는데 와 물색은 그렇게 호의적이지않아요 와, 오우씨, 뭐야와 아니구나. 어 요즘에 광어가 나온대요? 어. 광어가 나한테 나와줄 것인가 아씨 잡셨나오 아냐 아냐 아냐 톡 쳤어 톡 쳤어 으 어? 잡았네 <웃음> 쳤어 쳤어 <아유. 웃음> 야잡부서 얘기해 난 생명체 구경했어 짜식아 <웃음> <웃음> 참네. <웃음> 야, 난저 뭐, 손만 봤다. <웃음> 야, 감각이 있는 거지, 짜식 그거. 어우, 당찼어. 돌멩이 들었더니 들적 들었더니 물려 있었던 거네. 영주님, 아 크으으으 그거죠. 생명체 봤잖아요. 개시했습니다. 강제로 세게 하 세게, 세게, 강제로 세게 하시라고. 확 들어, 확 들어. 그렇지. 놀래미 같은데? 오, 우럭이. 오, 씨. 참네. 아, 빨간 오징어네. 아. 오, 저 눈먼 고기 하나 잡걸려가지고, 아유. 아, 우 실망 왜안 됐지? 만주 놀래매자. 애기, 애기, 애기다. 애기 야 브룩스한테 그래도 졌네 식사를 가봐요 식사를 앞쪽으로 오세요 야 아우 졌어 <웃음> 어 먹어 먹어, 먹어. 저기 어, 그래? 맛있게 드세요 예잘 먹겠습니다 어... 오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아 여기 고기 들어오면 큰거 나오는데 안들어왔나봐요 아니 어, 왔 왔어. 오! 아, 크다! 오! 크다! 안되나올레미아니면 겁나 큰 오! 오! 오. 오. 어. 요! 야, 야또 오! 대체 대달래야지! 꾸아 오늘 졌네? <웃음> <웃음> 야 그거는 눈좀 달린 것 같다 <웃음> 야 저거 저게 뭐야마 이들는잘니까 <웃음> 어? 리는잘하긴왜너 <웃음> 걸린 <웃음> <잘하긴, 웃음> 거지 누가 봐도 이게 커다, 크다! 커? 아, 안 크다! 커, 크다 어아안 크다 우 한번 그러는데 안 크네 에러 어.. 아, 에네에러 야 3대1이네 이거 아우 브루스가 뜨는데 라이브가 안되네 이거 광어다운 <웃음> <이런 슬픔도 웃음> <이럴 슬픔도 웃음> 샷은 내가 쿵 찍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든 날로가든쿵 찍고 얘가 질질 끌려와야 돼 저거 뭐 아예 쾅 놓고 질질 끌으시면다 엉키니까 쾅 찍으시고 살짝 들어주신 거예요 내, 내 느낌에 봉돌이 조금 뜰까 말까 그래서 쿵 질질질 쿵 이, 이렇게 가시는거예요 이렇게 무럭은 위아래 미끼가 위아래 운동하는 것도 잘 먹는데 광어는 수평이 아니면 안먹어요 이거 꽂으시봐 이거 바로 너무 길게 꽂으시면 안돼 딱 요정도만 1cm 미만 그래야지 제일 잘나풀거려어 왔어 왔어 그래 크다 저희 가보세요 오 요. 참네 <웃음> 왔어 아니야 큰 녀석도 그렇게돼오그 사이즈 괜찮다 작은데 안데 쪽에로두 마리 나왔어. 아 이거 잃러면 안되는데 <웃음> 아니요 형님 외수질은 추가 무거운 낚시는 자주자주 자주 쉬어주, 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꽂아놓고 쉬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들고 계시면 이두도 어깨도 많이 아프세요. 살살 살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, 님. 살살 꼬드김소 잼질하셔야 돼. 바닥 찍으셔, 바닥 찍으셔. 바닥 찍고 반바퀴만 살짝만 들고 가셔. 됐어, 그그 그 정도. 채면 절대 안 물어요 형님. 살살, 천천히 꼬드겨서 잡으셔야 돼. <웃음> 긴장하셨어요, 처음 받으셔갖고. 제제제제 살살, 그렇죠. 그렇지그렇지 <람이> 그렇지, 아, 형님. 나이스 나이스. 형. 히트. 아니, 잡으셨어. 이 <목소리> 잡았어 잡았어 야잡으어 나이스, 나이스 히트 히트 야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, 나이, 예 안돼 전화주아 <목소리> <이렇게 재밌어>, <목소리> 네, 잡으셨어요 형님 아, 예, 야. 축하드립니다 야우 이렇게 예. 파도하면 네. 재밌죠 얘들이 일쩍 들으시면 액션인 줄 알고 물고인 줄 알고 확따라서 먹어요. 어 걸렸어. 어수어 아, <웃음> <웃음> 뭐. 어, 고생근. 자. 네뭐마리스들도 처음에 오전엔 좀 고전을 했는데 오후에는 또 반짝 수온이 오르는 건지 저희 일행하고 손님들도 손맛좀 보신 것 같아요 광어는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다음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